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설업에서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을 살펴보면 F2, F5, F6, H2, E9, F4가 되겠습니다. 각각 체류 자격마다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2 고주비자와 F5 영주비자 그리고 F6 결혼이민비자의 경우에는 고용산재건강연금 4대 보험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체류자격 F256은 건설현장에서 고용할 때 아무런 제약 없이 고용이 가능하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H2 방문 취업 비자를 살펴보면 H2 체류 자격의 경우에는 특례고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건설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례고용 허가를 받은 경우만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하고 특례고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H2 방문 취업 비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e 9비 전문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만 건설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E9 체류 자격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H2 비자와 E9 비자는 특례고용허가나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에서 고용을 하게 되면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F4 제외동포 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보험 신청서를 통해서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는 별개로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F4 제외동포 비자의 경우 주의사항으로는 F4는 단순 노무직에는 종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능직으로서 건설 현장에 고용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F4 체류 자격을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다가 출입국 관리소에 적발되게 되면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외 체류 자격의 경우에는 고용 자체가 불법이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에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